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인성이 없는 편인, 정인 포함해서 인성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서를 오래 보유하기는 힘들다. 인풋 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고 라할수 없는 그렇죠. 것이죠. 어,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팔면 좋을까? 어, 제로서 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란 참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재화가 거의 70%가 부동산에 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네, 부동산은 이제 문서기 때문에 사실 인풋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이 부동산을 취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가장 유리하는가? 네, 맞습니다. 인풋이 부동산을 취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다는 아니죠 부동산 이라는 것이 이제 부동산 운이 있나 문서운이 있나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보통 문서운을 볼 때는 인풋을 봅니다 편인이든 정인이든 인풋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인풋이 가치있게 써야 졌 나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인풋 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좋다 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풋 인성 정인 편인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느냐 잘 쓰여지고 있느냐 활성화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인풋이 잘써여진 유형은 정말 부동산 운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인풋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부동산을 지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부동산은 이제 문서 형태로 지고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하나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풋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팔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팔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식을 안 하죠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쓰는 이런 상태 인풋이 있는 사람이 문서를 취득했을 때 그런 느낌이죠 취득했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내가 팔이 이렇게 있는데도 못 느끼는 것처럼 당연한 것.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풋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딱 가지고 있으면 어 여기 팔이 하나 더 붙어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가 내 눈에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걸 팔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제 팔면 좋을까? 그냥 이게 이제 계속 나한테 불편하게 들고 있는 서류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팔아야 돈이 될것 같아? 뭐 빨리 팔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일단 편인 정인 포함해서 인성이 없는 사람은 이런 문서를 오래 보유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런 문서 작성에 있어서 항상 사기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참 묘하게도 내가 미처 그것을 꼼꼼히 못 따져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잘 따져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어떻게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문서를 날리게 된다거나 이런 일도 급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데 인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인풋을 잘 쓰는 유형들은 결코 그런 일을 위에 맞닥뜨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풋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인성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성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라 개념과 이것을 재화로 바꿨다가 또 문서로 바꿨다가 또그 목적이 그러니까 투자해서 돈을 더 크게 벌겠다는 라 목적이 들어간다면 여기서 마켓, 재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만든다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 인성이 무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그냥 내가 살 집이다 라는 개념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 오르고 언제 팔고 라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살거야 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뭐 어차피 어 내가 살 집인데 모르면더 좋고 뭐안 오라도 내가 살 집인데 라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마켓 음 돈이 되게끔 문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 이런 마켓 시장을 모르고는 또 부동산을 투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마켓 유형들, 재격들 마켓 유형이 인풋을 잘 쓰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돈되게 문서를 잘 한다는 거죠. 보유했다가 팔았다가 이것도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거 바로 재로 보기 때문에 이 경제 흐름을 같이 보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매하고 한다면 은 어, 제로서 인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 집을 소유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돈을 융통할까, 어떻게 돈을 투자할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 개념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무조건 사지 않는 유형이 바로 편제격이라고볼수 있죠. 집을 사더라도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절대 사지 않고. 어쨌든 입지가 좋은데, 어, 좀 불편하더라도 집이 좀 좁아도 어 나중에 여기가 조건이 좋아서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불편해도 그런 집에서 살고 좀 낡은 집도 그런 데서 살다가 미래에 그냥 투자 개념으로 집을 보유한다는 것이죠. <목소리> 선택 할때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인성이 선택하는 것은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좋아하는 구조 이런 것부터 따지게 될 건데 이제 편제가 문서를 구입할 때는 그런게 아니라 나는 조금 불편해도 입지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서로서 가치가 있는 집이다 라고 할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나중에 뭐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문서를 보유하는 것이 바로 이런 편제가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조금 부동산이 이제 조금 뜸하지만 과거에 보면 줄을 서서 이렇게 분양을 받는 시절도 많이 있었죠. 이럴 때에 어 줄을 서서 분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로 어떤 유형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 되겠다. 저긴 줄을 서서 분양을 받았을 때 가치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은 마켓을 쓰는 분들은 새벽같이 가서 이제 줄을 서서 분양을 받고 그걸 투자해 형태로 했을 겁니다. 근데 또 마켓 유형만 간건 아니거든요. 비견, 급제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냥 모르겠고 누가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야지. 옆에 이곳에 어떤 누구누구 어머니가 간다고 하는데 나도 뛰어가야지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문서에 유리한 사람이 좋은 청수를 분양받게 되고 분양을 받았을 때 가치 있게 또 돈이 되게끔 문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비경급제의 경우에는 항상 어떤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특히 추첨 이런 거 되게 불리합니다 비경급제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항상 많거든요 비경급제가 움직였다 하면 은 주변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진다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기가 계속 그 경쟁을 불러오는 형상이 되면서 본인의 확률은 계속 떨어지게끔 하는 유형이 또 비견급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유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진짜 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꼭 줄을 서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늦게 남는 거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집을 사느냐 아니면은 뭐, 내 집을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는 문서를 개취하는 그런 모습도 다르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없다, 제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크게 이사하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사하기도 싫어하고, 그냥 사는데 살래? 하고, 한번 이제 문서를 취하고 나면 계속 그 집에 오래동안 사는 유형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돈을 적금을 여타가 또 부동산으로서 자기 자산을 보유하고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던져 놓듯이 사 놓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이 되게끔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기에 맞게끔 부동산도 운영해야 되고 또 인풋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참 힘들다 라는 것도 부동산 형태로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재화를 취득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유형별로 볼수 있는 좀 대략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관계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오행 들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예, 이런 관계도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또 차후에 또 계기가 되면 이야기를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